ISTJ Lulman n a m a n i g a t h a Naman Kianyun, who waxil h i b o j a n hail s u i t soup nader, Gugatsun b a l o e e n i g e t Sonamugat Yun John Jeger d e well s u i t soup nader. ISTJ m o o n Bonini e le jali hun du linda m o o n gul open haji and soup nader. d e s h i n e i shinjakura h u n du lil dat. ISTJ U I h e n g don yul tong hajun shin yul balo japa jup nader. If You'll l o v n Kesa Gal Degat y u n Ma y u n Gajin y u l Gat Go It Demiun ISTJ Lul Tongha f i e Yeen An Ham y u l Nu Ki Il Su It Soup Nada Yugi A Chugala ISTJ Ui Jan Soli Lul Tongha Donggi Bu Yul Ul Bat Youl Su It Soup Nada ISTJ Ui Jan Soli Lul Guja Doot Ki Shil Yun Sound Ro Doot c i Ango 나에게하이 ISTJ 덕이 로봇 신고 대상이 수다 데이트 전후 태도가 너무 달라졌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티제도 사람이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평소보다 업된 기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신 데이트가 끝난 후 귀가해서 이티제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음속으로는 데이트에서 느꼈었던 감정 그대로 이어가고 싶지만 특유의 ST 감성으로 인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상에 복귀합니다. 이건 상대가 갑자기 싫어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이티제만의 기본 패시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행동하는사람이구나 다음엔 어떻게 분위기를 없시이까구는각하는게더 좋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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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보 잠수 타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치명적 약점이 있다면 그걸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특히 이티제의 조언을 듣고 교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점을 칭찬하면서 재평가할 것입니다 이티제는 사랑의 표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는 곧 상대방을 책임질 각오를 하겠다는 뜻과 비슷해서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결혼할 상대 앞에서 간신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을 때 서로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을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러브픽션에 나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해라는 표현이 식상한 연인을 상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닌 나는 너를 방울방울해로 표현함으로써 둘 사이에 사랑의 은어를 지정했습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에 부담을 느끼는 이티제와 다른 케이스지만 이걸 이티제에 맞게 최적화시킨다면 사랑의 표현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렌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한 구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간 나는 클로이의 팔꿈치 근처에 있던 무료로 나오는 작은 마시멜로 접시를 보았다. 갑자기 내가 클로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마시멜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시멜로가 어쨌기에 그것이 나의 클로이에 대한 감정과 갑자기 일치하게 되었는지 나는 절대 알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남용되어 달고달아버린 사랑이라는 말과는 달리 나의 마음 상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같았다. 더 불가해한 일이지만 내가 클로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사랑은 적어도 클로이와 나에게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입에서 맛있게 녹는 지름 몇 밀리미터의 달콤하고 말캉말캉한 물체였다. 오늘은 이티제에게 확실하게 혼인신고, 어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결혼 전 이티제와 재산 공개를 함으로써 향후 자산 증식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사전 브리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이티제에게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필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통해 향후 이티제와 어떻게 헤쳐나갈지 큰 그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못 모았다면 어떻할까요? 이티제는 합당한 근거만 있다면 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잘 말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저는 20대 때 욜로 생활을 해서 저축을 안 했는데 어떡하죠? 이티제는 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해외 여행을 통해 돈으로 살수 없는 견문을 넓혔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재테크의 각 인문에 얼마 전부터 절약 생활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어필해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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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티제는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에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티제는 여행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 기차 등을 고려한 교통비부터 호텔, 관광지, 식당 등을 예약해서 실수 없이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각별히 신경 쓰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티제가 준비하는 물품들을 따라 챙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티제가 호텔 예약 확인서를 챙겼지만 혹시 모르니 한장더 챙겨가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티제와의 철저한 분업화가 즐거운 여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이티제가 예산 스케줄을 기획한다면 상대는 이티제가 집중할 때 옆에서 미처리된 일들을 도맡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변수 상황에 약간 이티제에게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티제가 고른 여행지에 갔지만 임시휴무일때 빠르게 지도 어플을 켜서 근처 여행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급적 이티제를 탓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해주면 속으로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s <목소리> Bonin Dung Fan Yeung San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 u l u l Suitsub 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 l i k Hag Eid Hajuse d Yo